먼저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루트 슈터 게임인 프로젝트 매그넘입니다 루트 슈터는 fps와 rpg를 혼합한 신생 장르로 현재 데스티니 가디언즈가 대표적인데요 저는 디비전 1 2 데스티니 1 2 워프레임 아웃라이더스 심지어 앤썸 10만원어치 컬렉션까지 구입한 루트 슈터에 꽤나 진심인 사람인데 그런 제 입장에서 살펴본 트레일러는 꽤나 흥미롭게 보입니다 일단 게임의 트레일러를 살펴보면 확실히 선대 게임들에게서 영향을 받은게 보이긴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나름 게임의 특색으로 가닥을 잡은게 그래플링 훅입니다 게임의 초반부분부터 중반에 보스를 공략할 때나 지형을 이동할 때 특정 캐릭터들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캐릭터가 그래플링 훅을 사용하는 걸볼수 있죠 게다가 실제 인게임 엔진 그래픽으로 제작한 트레일러인걸 감안해보면 게임의 그래픽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이제 이런 루트슈터 게임에서는 클래스의 구분에 따른 플레이 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일단 트레일러 속에서 구분할 수 있는 직업군은 가볍고 빠른 이동을 요하는 총기류, 무겁고 강력한 화기를 사용하는 중무장류, 스킬 위주의 플레이인 마법사류, 해머 건틀릭과 같이 강력한 근접 공격을 펼치는 근접류 이렇게 네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보스들도 큼직큼직하고 레이드 방식으로 여러 명이 도전하는 시스템인걸 보면 개인적으로 데스티니의 느낌보다는 아웃라이더스와 앤썸의 느낌이 좀더 강렬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루트슈터들은 기본적인 게임의 재미는 저마다 갖추고 있으나 이제 콘텐츠를 뽑아놓는 방식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rpg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fps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rpg와 같이 스탯과 데미지 단순 스킬 구분 이상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현존하는 루트슈터 게임들도 무기를 파밍하는 방식이 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허다해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흥망이 심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공개한 트레일러만 보고 판단한다면 게임성 자체도 그렇게 개성이 없어 보이진 않거든요. 잘 나오길 바래야지. 다음은 3D 던전앤파이터 프로젝트 오버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 BBQ와 헷갈려 하시는데 오버킬은 단순히 횡스크롤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던파2와 같은 개념이고 BBQ는 던전앤파이터의 IP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다른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개된 오버키를 살펴보면 확실히 2D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모션이나 이펙트들을 조금 더 과장되게 사용해 2D 던전의 파이터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백뷰, 쿼터뷰 등 여러 각도의 카메라 무빙을 통해 좀더 던전의 다양한 연출을 집어넣어 기존 사이드뷰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보스 몬스터들의 다양한 패턴들과 연출을 통해 게임의 스케일과 운용방식을 크고 다양하게 구현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기존 던전의 파이터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인데 앞서 설명한 부분으로 최대한 이 간극을 줄이면서 3D에서 낼수 있는 연출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는게 이번 오버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2R은 대규모 공성전에 기반을 둔 작품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트레일러에서 마법사, 마검사, 전사, 궁수 이렇게 보이는 클래스 말고 공개된게 없어서 뭐라 게임을 설명하긴 애매한데 트레일러의 끝부분에서 게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리얼타임으로 진행되는 끊임없는 전쟁 그야말로 시간제약 없이 치고 박는 공성전을 만드는게 게임의 특징이자 목표로 보이는데요 굳이 현재 서비스를 하는 게임 중에 비슷한 방식을 찾자면 대규모 멀티플레이 fps 게임인 플래닛사이드2가 떠오르는데 어떤 방식으로 끊임없는 공성전을 만들어 낼지 궁금해집니다 또 현대 국산 rpg 게임에서 공성전이란 결국 돈만이처바른 세력이 땅따먹고 양아치 짓하는 컨텐츠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데 프로젝트 2알에서는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기대가 되네요 넥슨의 추억 팔이중 하나인 테일즈 위버의 모바일 게임 테일즈 위버 m도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어떤 게임으로 기억되기보다 역사상 최고의 ost가 들어있는 한국 게임으로 기억되는 작품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잠들어 있는 게임인만큼 기존 원작에 있던 도트 그래픽을 살리면서 이펙트들은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자리를 잡아놓았는데요 여기에 모바일에 특화된 스킬의 종류 타이밍 연계효과를 사용하는 전략적인 전투와 새로운 세로 모드를 공개하였는데 솔직히 기대가 되진 않네요 계속 개발이 지연되던 마비노기 모바일도 드디어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세로 모드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로 모드로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를 보면 기존의 마비노기뿐만이 아니라 마비노기 영웅전에 있던 놀치프틴도 등장하였으며 강력한 이펙트가 도드라지는 공격적인 전투와 마비노기의 트레이드마크인 캠프파이어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마비노기의 생말과 마영전의 극적인 전투방식을 적절하게 재해석하여 개발하고 있다는 걸 비춰주었죠. 개인적으로도 당시 지스타에서 마비노기 모바일을 플레이해보았을 때썩 나쁘지 않았지만 새로 전용으로 개발되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가지 정보를 담기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답답했는데 과감하게 게임의 방식을 변경하여 여러 시도를 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mod는 게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인데요 콘텐츠 메이킹 플랫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스팀에서 종종 볼수 있었던 게임의 모드들을 유저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모드 툴과 같은 방식입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영락없는 게임 개발 엔진에 메이플스토리 리소스들을 붙여놓은 툴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공개한 프로젝트 중 가장 흥미로워 보입니다 모드는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로 게임의 수명을 늘리는 방식 중 하나이며 모드에서 출발해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온 게임들도 종종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는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걸로 인내 숲이나 찍어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그밖에도 그냥 돈벌기용으로 보이는 수집형 rpg 게임인 프로젝트 sf2 인디게임 냄새가 나는 픽셀 그래픽의 해양 어드벤처 게임 프로젝트 dr 대전 액션 게임인 프로젝트 p2 중세풍으로 던전을 탐험하는 게임인 프로젝트 P3 등총 9가지 신작을 공개하였으며 이미 출시 예정인 작품 중에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현재 테스트를 진행중인 프로젝트 HP 등 정말 엄청난 양의 게임들을 공개하였는데요. 개발되는 게임들도 게임들이지만 이번에 넥슨은 개발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게임을 거의 다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이 플레이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빠르게 알파 테스트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아 개발의 가닥을 잡거나 극단적인 경우엔 프로젝트를 갈아엎는 등 굉장히 진취적인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파 테스트를 진행중인 프로젝트 HP가 이와 같은 개발 방식의 선두주자임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론 얘들이 돈벌기 급급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작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v4가 대박을 터뜨리고 국내 게임 회사 최초로 연 3조 매출액을 달성한 만큼 회사의 실적도 매우 좋은 시기이다 보니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번 넥슨의 신작 소개들을 보면 돈 벌기 좋은 모바일 게임부터 콘솔 PC를 기반으로 하는 묵직한 트 AAA급 게임 대중적으로 즐기기 좋은 캐주얼 게임부터 인디 게임 모드 제작 툴등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썩 좋지는 않지만 3N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채로운 시도를 하는 넥슨의 모습은 항상 응원을 할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시도는 좋으니 우리는 응원이나 해야죠 그래도 이만한데가 없어요 항상 이런저런 시도를 하지만 살아남는게 이상한거라 그렇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